아, 이거 오랜만에 키는데. 자, 심지 여러분, 롱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내전 컨텐츠는 오랜만에 돌아온 룰렛 컨텐츠. 자, 랜덤 룰렛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포켓몬과 아이템과 트라이트세 아이템 가지를 랜덤 룰렛으로 돌려서 할 겁니다. 자, 자한은 응, 안 돼. 어차피 2.3%밖에 안 돼서 그냥 걸릴 일이 없어요. 자신 걸릴 수가 없어. 이거 봐. 라고 아니 거든 망나놈 쓰레기 아니 거든 자 아이템 한번 세 가지 골라볼까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복이 괜찮아 좋 은거 좋 은거 오호호호 오 그런 식으나 쁘지 않아 괜찮아 여기서 아력 이 여기 나온다면 네 이거 왜켰냐랭 아니에요 랜덤 룰렛 내전컨 네즈. 그래서 우리 팀이 아주 불리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거 아예 차이 없지 저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수 있을 거. 죠 그죠? 아 진짜. 응안 죽어. 아 이거, 이거,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이게 지금 방송이 터져 갖고 제가 이거 한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맞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나 몰라요 여러분? 이거 봐 맞잖아. 아 그만 찍어 진짜 아까부터 계속 조심해 핑 그만 찍으라고 이거 내 잘못 아니야 진짜 자 갈게 갈게 싸워 싸워 싸울 테니까 빨리 들어가 빨리 싸워 빨리 싸워 싸우라고 싸우라고 싸우 내가 오르면 어른, 내가 어른이 알아서 들어간다니까 응 버리기 아니 좀 싸워봐요 더 싸워봐 왜 이렇게 못 싸워요 아니 뭐야 오야 원래 이렇게 센다 얘가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오우, 씨. 파괴, 방성 <웃음> 야,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어, 골놓고 아, 나만 노리는 거야, 아까 진짜! 아, 리자몽이 구려. 솔직히 리자몽 안 좋아. 루진 메타에 너무 안 맞아요. 한 방에 이게, 한방폭질 메타인데, 폭질 메타가 아니잖아, 쟤는. 팩트를 얘기해도, 부정받은이 세상.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 네, 이렇게 했고요 대다버린 궁극기. 아주 좋은. 응, 타락슨. 도망가고! 그렇지! 꼴려, 꼴꼴 이득이야, 충분히 이득이야? 아, 요신님. 아, 나, 나안 돼, 말이야, 지금! 아, 나, 나화 안, 화안 났어요. 화안 내, 나. 아, 포기를 해요. 아, 포기, 할걸 포기를 해야지, 지금. 아, 안 돼! 아! 너무 재밌었는데. 루스! 아 씨. 나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거부강도 디세팅하면 세거든? 신경 나쁘지 않아. 좋아! 아! 야왜 이렇게 약하냐? 아 이거 거부강 이거 너무 꾸덕인데? 아 진짜 나왜 이렇게 못하냐 요즘에. 아니, 노딜이야 진짜! 에이. 아, 룰렛이 내 뚝배기 그냥 내려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내가 예전 에 했던 그런 느낌이 아닌디? 아, <웃음> 아, 뭐야! 야, 들어갔디! 1초만에 죽었어! 아, 너무 구리다 못해. 너무 꾸덕인데? 당하시고 사실 거예요? 일로 와. 나안 약하거든? 어줄건 줘, 어줄건 줘. 음, 응, 못 잡죠, 못 잡죠. 하 나, 둘, 셋, 넷. 응, 음, 못 잡죠, 못 잡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만 비웃으시라고요. 아 여러분, 저 이거 인사말 바꿀까 싶거든. <목소리> 롱아 말고 호롱하이 이거보다 하이롱이 더 낫지 않아? 아뭐 하이티비에요. 제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 아니 그거 한번 눈 감아주기 그렇게 어려워요? 왜안안 어, <목소리> 줘. 자, 가봅시다. 좋습니다. 헬롱 하면 뭔가 지옥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궁 뺐습니다. 이거 이득입니다. 무시하지 마. 나 무시하지 마. 홀로로 할 수도 있어. 무시하지 마. 일로와, 일로와. 은 응, 상태에서 안 무섭거든? 아, 지가. 아, 이겼다. 아, 거부감 캐리. 어~ 범범 캐리~ 내가 이겼다~ 아! 내 덕분에 이겼다~ <웃음> 응~ 아니야~ 트롤 아니야~ 나이즈 캐리~ 그렇지~ 트롤로 트롤 나름이라고~ 거기도 프로가 있다고~ 내가 트롤을 잘한다는 소리야~ 그만 알아보자~ 자 아이템 먼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장치입니다~ 학습장치~ 아~ 룰랜딩~ 자 아, 자꾸 나올 때마다 노문이 하나 찍혀있어~ 포켓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돌려 돌려, 돌림판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띠의 학습장치입니다. 좋다고요 한번 해봐, 그럼. 기띠랑 학습장치 한번 들어봐. 좋은가 안 좋은가. 아, 룰레님 진짜. 도르셨어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왜 맨날 나한테만 이렇게, 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 악의 파동 쓸게요. 아, 뭐야! 이거, 이거 뭐 잡아야죠! 나이스! 줄건 줘, 나이스. 자, 레벨업 좀 할게요. 이거 못 갑니다, 저. 나도 민폐예요. 진짜 할거 없다. 와, 이거 어떻게하냐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가정이 아니라 레벨업을 해야 돼요, 저. 레벨업을 해야 돼요! <목소리> 일로 와, 일로 와. 어디, 어디, 어디도 도망가. 망가요? <목소리> 어디, 아, 진짜, 룰렛님. 왜나 못하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뽑아주세요? 나 못하는 것만 하냐고, 진짜. 아, 왜 우리 팀이 나한테 비티질을 하는 건데? 일로와요 일로와요 어디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와 일로 쫄! 쫄! 아 진짜 왜 나한테만 그러는거야 죽겠다 응, 죽겠다 죽겠다 무빙 무빙 무빙 응안 맞아 응 안죽어 응 내가 더 빨라 근데 발로란 하면은 귀신같이 사람도 안올거 같은데? 올거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줍시다. 줄 건지 괜찮아, 줄 건지 괜찮아, 어차피 1분 남아, 괜찮아. 아직 레코드 못 먹거든요. 어차피 지금 다른 게임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마크도 이제 좀 자주 할것 같고, 뭐 어, 이래저래 좀 제가 재밌는 게 많거든요. 어, 어! <웃음> 괜찮아, 어, 저도 괜찮아. 어, 재밌어! 어, 일로 와, 룰렛 일로 와. 안 되겠다, 룰렛 이거 부셔버려야겠다. 룰렛님? 룰렛님 가드 소리하고 있는데 안 되겠어, 룰렛 부셔버리겠어. 집 파, 엎드려. 어, 하나씩 부셔버리면 돼. 이렇게 부셔버리면 되거든? 어? 어, 내가 이렇게 부셔버리면 너가 뭘할수 있는데? 너가 뭘할수 있는데? 어, 말해봐, 룰렛아. 자, 이제 돌려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네? 어, 내가 부숴버리면 너가 뭘할수 있는데? 어, 한번 해보시든가. 어, 내가 다 부셔버릴 거야. 어? 아, 내처럼 무슨, 정비였다니 뭔 소리야?